Music <laughs> 뭐야? 잘닦이는데7 5 0 m l 에 2,000원 희석할 필요 없이 뭐 다이렉트 느낌인데 제가 물을 좀 섞었잖아요 근데 물안 섞고 바로 넣으면 거품이 더좀 쫀득하게 더 나올 것 같은데 다음에 IK 분무기로 폼앞분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안 닦여. 호호. 웬일인고. 이런 극강의 가성비. <웃음> 지금 이 휠은 창고로 3개월을 안 닦았습니다. 향도 안 나요. 닦이기만 딱 닦이네. 희한하네. All uh right. -huh. 다 뀌는데? 에이 뭐 이런 귀하냐고? 귀하 아이소 승